어? 어째 수상하다? 죄송하더래요 아, 뭐야. 1점. 2점. 3점. 나머지 5점. 오케이. 양빵이라고. 치고 나머지 4점. 나머지 3점. 제발 고만 해야. 나머지 2점. 오메, 완전히 마탱이 가본다야. 나머지 1점. 도대면는 해드릴게. 어... 뒤에라 먹을 아! 뭐 칠려고? 이 공은 반대쪽 판축 절반을 때리면 출발점 반대편에 도착한다는 그 공인디 그럼 꼴인될거 같은데 근데 내 공은 정확히 안가니까 얼추 빠질거라고잉 오케이 좋았어 와우 정말 정확하니 꼴인이네 이런 쓱꼭 들어가야 맛이다냐 <웃음> 중주고 입사 안사 입사 안사 쓰리 노랭이 빨갱이 알같제 고급당구로 나석 죽일라고 어디 함 초파 아! 회전 들어갈까 무서워서 짝을 줘보죠 어. 양빵이지 <웃음> Shot at the g u 놀랬어? 그 중도행기가 보러 너무 심한거 아니오? 땅꾸 떠라 빵코 이런 땅꾸 땅코 그래서 뭐 칠거야? 어쩔 수 없죠 왔다갔다 쳐야죠 살살 쳐 어? 맞으면 공멸리게 <웃음> 얼토당도 함께 치는 거 보소. 기돌로 변신. <웃음> 으흐흐. 변신 기가 막혔다. 이런 변신색이 나이 수 좋았어. 에마리오, 요거 보로가 아니오잉?